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. 우리는요,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상당히 궁금해해요. 늘 궁금해하죠. 썸탈 때요,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고요. 사귀고 있을 때, 이 사람이 날 많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궁금해요. 여러분들은 내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시나요? 많은 연인들이 요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알아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걸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데 도무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요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 나를 좋아한다면 얼만큼 좋아하느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너나 많이 좋아해?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음 많이 좋아해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함이 해소되셨나요? 아니면 그런 것 같기는 하네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?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물어보니까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드시나요?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들을 참 궁금해하는 순간은 썸탈 때거나 어쩌면 우리 둘 사이의 기류가 안 좋아져서 사실 이별할 것 같은 그런 상태일 때 혹은 이별한 직후에 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궁금한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물어보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지만 그 사람에게 읽히게 되는 거겠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내가 내 상대방과 이별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.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잘 지내라고 안부를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잘 지내지라고 대답을 하네요.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?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? 답장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믿어지시나요? 아니면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라 약올림으로 느껴지시나요?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이 생각되시나요? 아니면 또 좋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말로는 잘 지낸다라고 말해준 거겠지? 내가 잘 지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응해준 거겠지?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더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커피나 한잔 할까?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 상대방이 요 아니 이번 주에는 시간이 안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건지 확인되시나요?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확신하시나요? 그 사람이 바빠서 진짜로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 라고 좋게 생각도 해보시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은 안 바쁜데 나랑 만나기가 껄끄러우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도 해보시겠죠 어떤 생각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내 머릿속만 복잡해지네요 반대로 대답을 해볼까요?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할래? 라고 물어봤을 때내 남자친구가 그러자 어디서 볼래? 라고 물어봐요 자, 그 남자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나요? 아니면 그 남자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그냥 수긍해 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? 계속 물어보고는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계속 추측만 하고 있죠 그런 걸 수도 있겠지?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일 수도 있잖아. 아니야. 좋게 생각하자. 아무것도 알수 없네요. 근데 어쩌죠? 내가 궁금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봤는데요.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못 얻었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됐어요. 먼저 연락을 해왔고요. 커피 한 잔을 할수 있냐고 제안을 해오고요.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알아낸 게 아니라 내 마음만 상대방에게 알려준 꼴이 됐죠. 그러면 내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난알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 해보셨어요 썸탈 때요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다가올 때요 나는 살짝 뒤로 물러서는 듯하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카톡을 해와요 내일 바빠요? 이번 주에 뭐해요?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사귀고 나서부터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져요.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요. 여러분들이 내 상대방의 심리가 궁금하다면요. 그 사람한테 묻는다고 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건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심리잖아요. 마음을 알고 싶은데. 나는 말만 자꾸 듣고 있네요. 심리는요. 어쩌면 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.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. 내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요. 내가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. 여러분들도 반대로 그렇지 않을까요? 내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네요.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숨소리만 듣고 있어요. 나는 내 남자친구의 심리를 알게 됐죠. 나를 그리워하는가 보다 용기가 없나 보구나 말할 자신이 없는 거겠구나.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면요. 내 마음을 좀 누르고 지켜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오는지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알수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도 조금 나는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속 나라는 사람의 마음만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없애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상대방의 심리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